짓자.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맛을 표현해 보시고 좀 직선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어쩌면 강직하신 성격을 가지셔서 그러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글씨의 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서상이라고 하는데 글씨를 보면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것 강직한 분들 어떤 뭐 잘못되면 틀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으신 분들 약속을 어긋나는 것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줬다 싶으면 참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은 곡선이나 변화를 잘못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잘 치면 경직될 수가 있거든요 회계에 있어서도 경직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연성 쪽으로 오히려 좀 가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절자 이 절자는 끊을 절인데 끊는다는 뜻도 있지만 끝내준다는 뜻도 있어요 절경 끝내주는 경치 참 모든 어떤 뜻이나 이치조차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면 재밌죠 곡선 괴짜죠 괴도 짧은 차도 곡선 아닙니까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일행자가 나오는데 이런 데서도 곡선 왜 곡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여기가 직선이 냐고 곡선인가 우리가 모자를 썼다면 모자도 약간 이렇게 둥글죠 헬리메터 둥글죠 그런 의미죠 요것이 둥그니까 이것도 둥근거예요 건날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것은 무슨 자입니까 다시 갱도 되고 고칠 경도 되죠 경과 갱 신기록은 갱신입니까 경신입니까 경신했다라고. 둘다 쓰긴 써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장관이 경질되었다. 할 때는 경질이라고 안 하고 경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어떤 북득하고 있던 사람들이 갱생의 길 다시 살아가는 갱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신자 이런 자들은. 에너지가 아주 맑고 밝은 글자들이어서 그리고 아주 함축성이 있고 잘 많이 느끼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아무 자나 다 에너지가 강한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이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쓸 감자도 그러네요. 이 감자도 에너지가 아주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하다 그러죠. 방향 그런 자를 찾고 입으로도 얘기하시고 글로도 많이 쓰고 마음속으로도 느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용감하다 할때 감이죠. 자 하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러면 이제 앙세와 부세라고 표현해요. 우르르랑 엎드릴 부 이것이 음과 양인데 참 아름다운 조화죠. 하나는 짧았으니까 하나는 길어지는 겁니다 큰바위 암자 나옵니다 이 복잡한 글자인데도 이거 꽤 길게 하죠 이게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 이런 걸 길게 하는 거그 다음에 이 밑에 아주 독특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구자 두 개를 확 밀어버렸네요 왜 밀어버렸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감자가 나오죠 바로 여기서부터 나보려고 이런 부분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쓰거나 다른 원래대로 쓰거나 하는 것은 다만 이두 가지 변을 다 알고 있는 것이 힘이죠 작품할 때 그러면 은 이렇게 해서 신선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큰 산은 용감해야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감자가 들어가는 우리가 등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없냐. 용기입니다. 힘드니까요. 땀 나고. 저번에 북한산을 갔다 왔는데, 아유,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근데 참 좋긴 좋아요. 참재밌죠이 기자도 굵었다가 이렇게 휘고 이건 가늘면서 이렇게 휘고 이런 어떤 리듬을 참이 절묘한 거예요 이것도 독특하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제가 여깁도 거의 안 했어요 여깁을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기를 안아도 붓이 서 있을 자신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여깁을 하는 이유 붓이 서 있기 위해서 예요삼절을 하는 이유 붓이 서 있기 위해서죠 중봉을 하는 이유 붓이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죠 갈매기홍자큰기러기홍자 한시에 여기 자주 나옵니다 강에 사는 생가 봐요 아 어, 맞은 여자도 멋있네요 진짜 멋있는 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독특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사슴 럭자죠 밑에다가 사슴이 뛰어다니는 땅 먼지가 나겠죠 그래서 먼지 진짜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서 아마 이게 비문의 옆면이나 뒷면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도 휘죠 보통 이이 이 당시 이제 이 무명의 서예가들도 비문에 이제 주문을 맡았겠죠 어느 부잣집 또는 어느 장군 집에서 또는 이런 역사상 중요한 유물이 있는 관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비용을 제시하면서 이거 써주시오. 그러면 예. 하고 이제 쓸 텐데, 비문의 앞면을 쓸 때는 차분하고 집중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뒷면 쓸 때는 좀 점심이라도 먹고 막걸리 연습을 하고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뒷면을 보면은 글씨들이 자유로워요.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그 작가의 본연이 잘 드러나요 비문의 뒷면에서 배울 게 있죠 거기서 느낄 것이 있어요 예민하게 꾸밈 없을 때 상태는 이렇구나 라는 거죠 아 기가 막히네 이 평작 이이 이 트위스트 보세요 트위스트 와. 이번 장 아주 멋있는 장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멋진 회계 질감을 따라와 보세요. 보세요.